축구를 하던 중 땅에 머리를 부딪히고 전신경련 후 의식을 잃었고 외상은 없으나 기왕질환이 없다면 상해사망보험금은 부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전주지법 2017 가하 4 1 4 9 토대로 면밀히 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. 우선 피초사실에 의하면 피보험자 망인은 2016년경 상해사망보험을 가입하였고 보험 기간 중 축구 경기에 수비수로 참가하였고 경기 중 상대 팀 공격수와 부딪혀 쓰러졌고 몇 시간 뒤 사망하였습니다. 재판부의 판단 망인은 축구 경기에서 상대 팀과 충돌하여 넘어져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생긴 전신경련으로 인해 심정질을 일으켜 사망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보험사고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관계가 존재합니다.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. 망인은 뒤로 넘어져 땅에 머리를 부딪혔고 그로 인하여 머리에 상당히 큰 충격을 받았으며 망인은 머리에 충격을 받은 직후 심정질을 일으키기 전에 전신경련을 일으켰으나 사망진단서 및 부검감정서에서는 위 전신경련이 심정지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. 부검감정서에는 심장의 병변으로 인한 심인성 쇼크, 사망진단서에는 상세불명의 심정지로 기재되어 있고 뇌CT 촬영에서는 출혈이나 골절 등 특별한 이상 소견은 없었던 사실이 있으나 망인이 이 사건, 보험사고 이전까지 심장과 관련한 질병을 진단받은 사실이 없었고 망인의 선천성 심장병변이라는 내부적 요인이 망인의 사망에 대한 중대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를 인정할 증거는 없습니다.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넘어지면서 머리에 가해진 충격이라는 외부적 요인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었을 것이라고 보이며 망인의 사건보험사고로 발생한 전신경련으로 인해 심정지를 일으켜 사망에 이른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.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. 마치겠습니다. 긴 시간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.